Wish I could say I was finally over you But that's not the truth mm -mm. Everyone always keep falling in love again 마시를 기념하여 시조를 준비해봤네 <웃음> 그냥 살아도 되네 우린 젊지 않은가 손을 들게 소리를 지르게 불타오르네 근데 언제 오는 게야? 허허 아, 네, 빨리 안 오는가 자네 <웃음> 죄송합니다 내 네, 소개 먼저 하겠네 네. 네. 호는 하동, 가문은 300년 전통 양반가 아... 아는가? 네 어우, 편하게 얘기시라고 그러게 아, 알겠... 이름과 자기소개 부탁하네 어, 저 추수원이고 어, 서울대학교 약대 알겠... 18학번입니다 네. 18학번인가? 네 알겠네 알겠네 어, 멀리서 내시조 들었는가 혹시? 아 그거 듣고 지금 왔어요 네. 어, 어땠는가? 어 그걸 듣고 올 정도면 내가 아주 기대하고 있는 그... 그 평가를 옛날 말이 듣, 또 들려가지고 옛날 말?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우리 오늘 어디로 가면 되는가? 나를 잘 아, 안내해 저희 네. 학교 제가 투어 시켜드리겠습니다. 알겠네. 알겠다. 성균관 아시나요 혹시? 성균관 성균관 있지 않았어요? 성균관 대마실때 다녀왔네. 아그 성균관에도 법법 살짝 그런 거 공부하지 않나? 아법어 어, 반말 쓰는 게인가 잖아? 아유. 여기가 로스쿨이에요 로스쿨. 아 어, 로스쿨. 성균의 로스쿨이여가지고. 어 그런가. 법대 있는 곳인데. 서울대 하면은 그럼 또 경치 좋은 곳도 혹시 알려줄 수 있는가? 샤! 거기 좀 유명하고 샤! 네. 자연. 어, 연못인데? 연못. 거기 옛날에는 오리가 살았어요. 옛날에 오리가 살았나? 지금 좀 죽어가지고 워메! 또버들골이라고 응. 그 공원 꿀? 같은 곳이 있거든요.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희 돗자리 같은 거 깔고 아 짜장면 먹고 그러면 서울대 특유의 문하나 그런 분위기도 궁금한데 혹시 알고 있는 거 있는가? 아 제가 편입을 <웃음> 했어가지고 아 어, 여기 어. 건물은 또 무엇인가? 문화관이라 해가지고 음. 여기서 공연을 가끔 해요. 공연? 네. 오 어, 밴드나 이제 여기서 이제 OT 신입생들 왔을 때 OT 같은 거 하고 오, 신입생 OT 네 안에 들어가 면 엄청 넓어가지고 네. 아니네 그래서 준비한 게 있는데 네. 우리 할머니의 어머니의 음. 할아버지의 어머니가 네. 허준 명의께 치료를 받았었네 <웃음> 그래서 아주 몸이 좋아지셔가지고 아, 오케이, 오케이. 어, 내가 그때부터 물려받은 약재 주머니를 늘 몸이 안 좋을 때면 가지고 다니는데 네. 네. 근데 오늘 또 약대생이 나온다고 하여서 또 네. 준비해 왔어. 네. 어때? 아. 엄청나지 않은가? <웃음> 좋다. 자네가 이걸 맞추는지 음. 안 맞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어. 허준 명예의 후배지 않은가? 네. 자신 있는가? 아니요왜 없는가? 근데 호준 사실, 사실 그러니까 아. 한국 저희 서양 쪽에 한국 아, 서양... 문이어가고 아, 다를 수 있어가지고. 아 그런 거좀 네. 실망. 이거 뭔지 아는가? 모르겠는데요? 먹어봐도 되네. 아니, 이거 먹어봐도요? 익숙한 향일 수도 있네. 나도 이거 나는데. 에. 생각? 생각이 무슨 이렇게 생겨 생긴... 이건 개피네 개피 개피 야 아, 개피 아, 개피도 모르고 원에 참말로 잘하네 서울대 생 자랑할 시간 내 15초 주겠네 아, 준비됐는가? 아 서울대 서울대 자랑 아배겠습니다 시작 아 서울대는 그냥 뭐 서울대 하나로 끝나지 않을까요? 아, <웃음> 네 <웃음> 이렇게 말머이막응 <웃음> <웃음> 바로 그거예요 서울대 학식 맛있는데 추천 좀 해주게 맛있는데 그 예술계라고 예술계? 네 가격이 한 5천원? 오천원 5천 원 하는데 괜찮아요 맛있어요 학식 말고 서울대 근처 맛집 추천해줄 수 있는 곳은 있는가? 텐동요치야라고텐동요치야그 네, 일본 튀김 맛밥도 있고 아 그런데 차로숲길이라고 해서 어. 맛집이 엄청 많아요 오~~ 어어 네. 맞는가? 네 어리! 여기는 어딘가 여기? 아 여기는 어. 관정도서관에 최근에 지었거든요. 도서관이어서 공부도 하고 책도 빌려고는데 어... 서울대 생만의 시험 꿀팁 뭐 이런 거 있는가?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. 한 두세 번 제가 아... 공부해야 할 양을 반복 학습, 반복 학습. 확실히 어... 시간을 많이 쓰고 두번세번 번 이상 봐야 한다. 약간 교과서 같은 답이야 지금? 좀 안전하게 아 감사합니다. 음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다 학교 왔을 때 서울대학교 첫인상이 어땠는가? 서울대학교 일단 너무 커가지고 어사봉에 차올랐죠 엄마 지금 그렇게잘 아네 그려 약대를 꽤 다니지 않았는가? 네 서울대 꿀교양 이런 것도 있는가? 죽과 이라 해가지고 죽음에 관한 이해? 그 범죄 그런 씬 같은 거 있으면 오. 분석하는 게 있거든요. 시험에도 그래 범죄 현장 보여주고 이거에 대한 범죄 심리 그런 오. 거 알려준다 해가지 그거 굉장히 재밌겠네. 맞아 맞아. 아니 근데 내가 여태까지 대학교 마실 다녔는데 궁금했는데 계속 까먹고 있었어. 아 혹시 학생증 같은 게 있는가? 학생증 있죠. 우리 때는 마패를 네. 들고 다녔는데 아, 요즘은 학생증 네. 어떻게 생겼지? 는아 그렇죠. 아, 요새는 카드 카드로. 카드인가? 카드. 카드? 가운데 샤라고 써 있는. 예. 네. 사진 속에 이 사람.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. 맞아요. 지금이 더 나은 거 같네. <웃음> 지금 또 힘들게 보내고 있는 음. 친구들 있지 않은가? 그 친구들에게 한 마디 해 해줄게. 한 마디요? 수험생 시절에 근데. 혼자 생각했던 시기가 그 시간이 제일 많잖아요 저는 그 시간을 오히려 즐기고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밸런스 지키는 거잠 줄이지 말고 오히려 잠자는 시간 정확하게 하고 일어나는 시간 정확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와. 위로를 잘 해줬으니 네. 선물을 주고 싶어 근데 선물을 주고 싶은데 그냥 줄수 없지 않은가 네 그렇지 그래서 내가 준비한 게 있네 바로 수수께끼인데 자, 짠. 뭐, 뭐예요? 하고 싶으면 속으로 치면 되네 <웃음> 너내 문제 네. 내겠네 네. 수원 순장은 들으라 서울대학생들은 똑똑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이니 음. 똑똑한 사람에 대한 문제일세 <웃음> 자 과연 똑똑한 사람들이 가는 장소는 어디일지 알아맞혀보시오 논센스죠? 자, 5초 주겠네 오우 논센스야 5초 주겠네 똑똑한 사람이 가는데? 아내힌사나 주겠네 방방 방. 이1땡 방. 방? 응. 다방 다방? <웃음> <웃음> 땡! 화장실이네 화장실 왜? 화장실 들어갈 때 똑똑하고 들어가지 않는가 에이 서울대 생인데 이것도 못 맞추고 아니, 똑똑하지 않은 것 같네 자네는 아니 화장실만 똑똑하면 아니잖아요 <웃음> <어허! 웃음> <웃음> 본문제야 서울대는 삼대 바보가 있다 첫째는 서울대 입구역에서 서울대 정문까지 걸어가는 사람 음두 번째는 고등학교 때 전교 일등이었다고 자랑하는 사람 아, 아, 아. 마지막 네. 세 번째 세 번째 바본 어떤 사람일까? <웃음> 우리 오늘 했던 대화 중에 있네 대학교 면 이걸 빠질 수 없지 근데 이 대학교에서 이걸 열심히 하면 바보네 공부? 아니 대학교에 왔으면 당연히 공부는 <웃음> 열심히 해야 지 않는가 삼이 1등아 모르겠어요 정답은 서울대 축제에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 아... 제발 자세 번째 문제는 잘 들어 서울대학교 출신의 가수 장기아는 얼마 전에 공중부양이라는 앨범을 발표했다네 그 앨범에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뭘 그렇게 하려 그래 라는 곡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곡에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뭘 그렇게 할라 그래는 몇번 나올까? 그 숫자를 맞추면 되는데 내 업다운 기회 주겠네 아이노래안 들어봤어요 <웃음> 선배님이 나온 노래를 안 들어보고? <웃음> 그냥 느낌으로 아 느낌으로? 속으로 오케이 어. 다섯 번업열번 어? 아 힌트 힌트 가사가 그 말뿐이야 그게 제일 많이 나와 스물다섯 번 다운 지금 선물 하나쯤은 받아가야 되는데, 어? 열여 번. <웃음> <웃음> 아니. <웃음> 왜 누가 알려줄거 아니야? <웃음> 맞아요? <웃음> 정답. 맞아. <웃음> <오> <웃음> 어 대박. 이걸 어떻게 맞? 대박. 아, 그래도 문제 선물을 더 주고 싶어서. 아더 있어요? 예비 문제를 준비해 와서 또 아, 이렇게 감사합니다. 기다려봐. 자, 서울 대에는 조선 시대 왕실 도서관이자 학술과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인 규장각이 있는데, 이 규장각에는 조선 왕조 실록. 정족산사고본이 있다. 이 책은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을까? 보기. 아, 1번이 3,243, 2번 2,329권, 3번 1,202권, 4번 2,940권, 5번 41권. 자, 보기 1, 2, 3, 4, 5 중에 하나 고르게. 1번. 땡! 정답은 1,202권이네. 아. 에이, 그래도 하나 맞췄으니내 선물 뽑을. 기회를 주겠어. 자요. 받고 싶은 거 있는가? 저는 애플워치 받고 싶어요. <웃음> <웃음> 아, 사과 드려 <그려지시게>. 진시에 <웃음> 제발. 어, <웃음> 어 여러분들 여러분. 알려주면 되네. <웃음> 문장이 좀긴거 같은데 이게 뭐죠? 아, 순당 교복 후드티. <웃음> 오 <웃음> 네, 좋아야 되지 않는가? <웃음> 저 여기 뽑아 보면 안 돼요? 응, 바로 그거예요. 아 그런데 마지막이니까 인심 존속에. 아 이거 주시는 거예요? <웃음> 여기 좋은 좋은 게 있을까지? 전통 필통. 이쁘네요. 이쁘지 않은가? 하, 이거 보게 이거. 오 이쁘다. 어제 감사합니다. 잘입볼게요잘 입고 다니게. 예피 청도 네. 요즘 유행하는 거야. 아 감사합니다. 하, 이거 이거 꼭 들고 다니게 알았지? 아이. 진짜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를 음.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카메라 보고 멋지게 한번 아. 얘기해 봐. 제가 나와가지고 좀노잼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서울대 네, 정말 재밌고 여러분 오시면 네, 밥도 많이 사주시는 이쁘고 멋진 잘생긴. 네 선배들 계십니다 꼭 오세요 예쁘고 잘생긴 선배 있는가 아 있죠 있는가 있죠 저도좀 잘생긴 것 같고 엄마 지금 그렇게 잘안해그리 오늘 사실 네. 내 대학교 마실 마지막 날이네 아 서울대가 마지막 또 뭐, 하나 가시는 거예요 다시 그렇지 나 다시 돌아가야 되네 아버지가 날 찾으셔가지고 아, 아. <웃음> 아, <웃음> 아버지도 살아 계시네요 <웃음> 아, 아니, <무슨> <웃음> 아니 이 역전은 누구에게 주어야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단 말이오 어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받아주는 사람이 서울대 학식 먹기 한번 참 힘들구만. 5,500원이면 오케이. 이거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건가? 아무도 없어. 아니, 반량이면 되는가? 뿅~ 잘 먹겠습니다. 음~ 맛있어. CCC 동아리에 대해서 한 줄. CC는 오욕탕오욕탕 같은 거. CC 가면 오히려 나의 부끄러운 모습도 편안하게 그런 보여줄 수 있는 곳? 오히려. 네. 부끄러운 모습이 오히려 편안한 곳?